스톱! 스윙 뭐야? 이거 봤어요? 얘가 여기 있는 거? <웃음> 내눈 앞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래로 왔다고 스자 <웃음> 공이 여기 있는데 몸이 많이 들어오고 얘가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? <웃음> 자 팔을 지금 이, 여기로 들어오는 거는 공이 여기 있을 때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지금 공이 여기 있는데 몸은 여기 있고 팔이 휘잖아요 스톱! 스탁 스톱 스톱, 스톱 스톱! 얘가 지금 세워져있죠?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런식 이런식 이런식 그렇지 완전 밀었을때 이건 안 밀렸는데 왜밑에서 잡아요? 이게 조심해야 될게 밀린 거 연습하는 건 좋은데 밑에 거를 너무 연습해버리면 공이 위에 있는 것도 늦춰서 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, 제가 응.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일부 못 치게 한 이유가 그런 공 아닐 때는 그냥 닿는 대로 치는 게 가장 좋아요 동호인 게임에서는 자잘안 되는 거 그때 모였죠 깎이도록 아 헤어핀? 헤어핀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셋 준비 하나 둘셋 자, 하나만 더. 하나, 둘, 셋. 자, 문제점이 많죠? <웃음> 자, 셔틀이 여기 있으면 어디로 와야 돼? 자, 스톱! 지금 손목이 너무 많이 들어야지. 엄지 내리고. 엄지 내려. 여기로 내리면 안 되죠? 이렇게 내려. 아니, 아니에요? 자, 엄지는 여기로 내리라는 거예요. 아, 지금 이렇게 엄지가 세워져 아, 있잖아. 1, 2, 왜 이쪽으로 내려요? <웃음> 그렇지. 그렇지. 이 상태에서 지금, 봐봐요. 레트 닫았죠? 몸이 너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서 하나 둘 스톱 멈춰봐요 스톱 얘를 이렇게 뻗으면서 오려면은 다시 다시 출발 뒤에서 뒤에서 출발 시작 스톱 그렇지 이만큼만 들어와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? 그리고 저절로 라켓을 여기에만 힘을 줘 보세요 그러면 여기 저절로 공간 생기죠 이 상태에서 셔틀 바로 밑을 찔러줘요 셔틀 바로 밑을 찔러줘요 그렇지 준비 자세에서 공 온다 팔 먼저 뻗어 그렇지 거리 조절 먼저 시작 하나 둘셋팔피고 하나 둘셋 그렇지 팔피고 하나 둘셋자 거리 조절 그런데 나가는 속도랑 지금 들어오는 속도랑 똑같죠아 빨리 찼다가 천천히 나 시작 짜다당 팔 먼저 하나 둘셋 그렇지 팔 하나 둘셋 밀면 안돼 하나 둘 멈춰 다시 팔 펴서 하나 둘 멈춰 그렇지 들어오는 속도가 있으니까 빨리 들어오지 않아도 돼팔 먼저 뻗어서 멈춰 그렇지 내가 이걸로 더 치려고 하면 더 떠요 다만히자 준비 일단 한번을 여기만 시작 하나 둘셋 면어떻게 하나 둘셋팔 먼저 몸 많이 안 오게 다시 팔 먼저 더 뻗어요 지금 길죠? 왜 길까? 수업 스윙 뭐야 이거 봤어요? 얘가 여기 있는 거? <웃음> 내눈 앞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래로 왔다고 그렇죠? 다시 내눈 앞에 하나 둘셋 그렇지 잘했어요 내눈 앞에서 치면 안돼 절대 치면 허벅지 힘 버텨 그렇지 팔이 흔들리지 않게 버텨야 돼요 하나 둘셋 그렇지 하나 둘셋공 보고 뛰어오는 거 맞죠? 자, 공 왔을 때 빠르게 이게 빨라야 되는데 지금 먼저 출발하고 있어요 자 출발 하나 둘 스톱 거기서 이게 몸이 많이 들어오니까 치는 순간 얘가 펴져요 몸이 한 발자국 더 뒤에 있어야 내가 펴지는, 펴지더라도 레트에 안 닿는데 지금 몸이 너무 붙으니까 이거 위로 땡긴단 말이야 위로 그니까 러 몸이 아니야 이게 앞으로 갈게 없어서 위로 가지 그래서 뜨는 거예요 자 바꿔주세요 게임할 때 근데 헤어핀 많이 써야그렇죠 써야 될 상황이 있긴 하죠? 그때. 대각포가 에 어. 많이 쓰는 거 같아요. 대각포옆 핀? 많이 써요? 많이 안 쓰는 거 같아요. 근데 그거 많이 쓰면 좋아요. 아. 전이 싸움 할 때, 올리는 거 아니면 이거밖에 안 하면 안 돼요. 전이에서도 짧게 커트하고, 틀고, 때리고, 이렇게 가요. 다 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. 알겠죠? 자, 준비, 시작. 네. 여기는 괜찮아요? 아니면 여기를 더 하실래요? 자, 준비, 시작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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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공이 여기 있는데 몸은 여기 있고 팔이 휘잖아요 어공 있는 쪽으로 공 있는 쪽으로 가야지 발이 근데 지금 돌아오잖아요 그쵸? 그렇죠? 어? 돌아오지 마요 셔틀 쪽으로 가 지금도 살짝 이렇게 이렇게 가서 왼발을 셔틀 있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왼발을 앞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자 왼발을 사이드로 빼봐요 그렇지 시작 사이드 그리고 팔 마지막에 피지 말고 팔 먼저 펴나 그렇지 준비 팔 먼저 펴요나 그렇지 팔 먼저 펴서 이거봐, 이거봐 이거봐 얘가 이거 지금 이게 습관이 돼 버렸어 그렇죠 준비 시작 나둘 걸려도 되니까 치는 순간 들지 말아봐 그냥 걸려도 되니까 멈춰 시작 그냥 걸려도 돼 그렇지 걸려도 되니까 멈춰! 이거 되잖아요. 그죠 멈춰! 오케이? 알겠어요? 자신을 못 믿으니까 계속 치는 순간 올리잖아요. 자, 한번. 크로스? 여러 가지가 좋으시군요. 알겠어요. 알겠어요. 자, 준비.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.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어? 생각보다 잘하는데요? <웃음> 생각보다 잘해 하나, 둘, 셋 근데 문제점이 하나, 둘, 셋, 넷 계속 이렇게 하자 하나, 둘, 셋, 넷 이게 아니라 하나, 둘, 셋 타이밍 빠르게 당겨야 되는데 지금 땅땅 이렇게 맞아요 자, 시작 하나, 둘, 셋 상대방 기다려주는 거예요? 하나, 둘, 셋 그렇지 상대방이 못 움직이게 왔다 바로 틀고 하나 둘셋 그렇지 하나 둘셋 오른발 먼저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 셋. 하나, 안녕하세요 아까 여유가 너무 많았어요 자 바꿔주세요 너무 아 차라리 아예 아싸리 아 아래에서 잡아요 근데 편천히 들어오고 나서 왜 늦춰요 어, 좋습니다 한번한 아, 번씩 아한번한 번씩? 아 알겠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밑에서는 밀렸을 때만 완전히 밀렸을 때 이렇게 가야될 때 올리잖아요 그때 크로스에야 피요합니다 <웃음> 고민이 많죠? 지금. 어떤 거 해요? <웃음> 자 준비 시작 하나 둘셋 이건 하나도 안 밀렸는데요?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이런 거 이런 거 지금 빨리 나가야 될때 이거는 자세가 완전히 낮춰져 있어야 돼요 처음부터 낮춰 오, 그렇지 기다렸다 낮춰 자세 쓰죠 완전히 쭉 낮아 그렇지 완전히 이런 게 밑에서 쳐야 되는 이유예요 여기서는 스톱! 스 p 스톱 스톱 Stop! Stop! s t o 이 Stop! 이 이런 이런식이 p s 이런 p 이런 o p s 거 o p 이 t o p Stop! s t o 야지 t o 야지 t o p s t 는지 s t 는 p Stop! Stop! Stop! Stop! <웃음> 하나 들 하나 들 이런 공 <웃음> 이런게 진짜 밀린거잖아요 그쵸? 그렇죠? 응 어. 선배. 완전 밀렸을때 이건 안 밀렸는데 왜 밑에 저잡아요? 이게 조심해야 될게 밀린거 연습하는건 좋은데 밑에 거를 너무 연습해버리면은 이이 위에 있는 것도 늦춰서 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? 네.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일부 못 치게 한 이유가 그런 공 아닐 때는 그냥 받는대로 치는 게 가장 좋아요 동호인게임에서는 음. 복식은 타이밍 싸움이잖아요 나, 이건 뭐야? 나, 둘, 오 근데 생각보다 잘하고 있어요 뭔가가 2%가 부족한데 뭘까요? 얘가 더 이쪽으로 와야 돼, 이쪽으로 여기로 와지 이렇게 근데 지금 너무 옆에 있지? 셔틀 위에 더 붙어 붙어서 쳐야지, 붙어서 그렇지, 준비 셔틀에 붙어 너무 깎지 말고 정면으로 막고 그렇지 뻗어서 발 닿는 순간 손목이에요 닿고 손목 아니에요, 그렇지 같이, 지금 봐봐요 너무 쎄 나, 나 끌고 와줘야지. 옆으로. 옆으로. 지 앞으로 치죠. 지금 옆으로. 그렇지. 그렇지. 응, 치, 세게 치지 말고 그렇지. 바로. 바로. 그렇지. 왜 크로스해요. 피닉에서요. 바로 해야죠. 자 바깥 와이파 그건 또 어디서 본거야. <웃음> 네. 나? 봐봐요. 예를 이렇게 잡아봐요. 이상태에서 안쪽으로 넣으시면되겠기다렸다가한번나나나나나 알죠? 나나나나나냥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아. 얘를 지금 여기 닿는 이유가 뭐예요?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. 이 앞으로 확실히 긁어야 돼. 어. 확실히. 이런 공. 더팔 뻗어야지. <웃음> 몸이 너무 많이. <웃음> <웃음> 팔.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몸이 너무 많이 오니까 팔이 접히잖아요. 팔 뻗어. 이런 공. 기다려, 기다려, 기다려, 기다려. 공보고 와야지 공보고 하나 이런 공 옆으로 깔 거야 이런 거 기다렸다가 공보고 출발이에요 기다려 기다려 기다 공보고 출발 공보고 완전히 그렇지 공보고 잘해 공보고 그렇지 미리 출발하면 절대 안 돼요 어. 에 그렇지 이렇게 제대로 깎아도 정면으로 가요 네. 백은 비추천 이게 밀리잖아 백에서는 그 상태에서 그냥 헤어핀 해야 되고 크로스 헤어핀 해야 돼 길어하다가 하나 둘 앞으로 넘기려 지마 그렇지 그냥 스윙을 옆으로 기거 봐요 저주지 않았는데 달려오면 힘들잖아요 졌을 때 와야지 기다렸다가 졌을 때 와요 그렇지 지금 그렇지 레트오버 저볼 거예요 넘어오나 라해 그렇지 바짝 세워가지고 바짝 옆으로 가요 그렇지 바짝 세워 닿는 거 같은데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요 중간중간에 살짝 닿는 거 같아요 바짝 세워야 돼 바짝 그렇지 자자 자, 바꿔주세요